좋은걸 아무도 안한다던어아 이게 아닌데 아문이안맞았네아 아, 아니 손쌌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추방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네가 잘못했어요 선생님들 미안해요. 나중에 다시 만나요.